엄자도 절신 랑은 철따라! 철씨랑은 철따라! 철씨! 철씨! 철이 철씨! 철씨! 철씨! 철이철이철봐 철씨! 이 너 까부지마. 중현마. 적당하게 두고 죄송한다. 중 나는 죄송을 한가봐 어, 저... 자리 앉어. 이리 십 자리 앉어. 자리 앉어. 아, 여기, 아, 여기 있어. 대박. 자리 앉어. 대박. 너. 자리 앉어. 자리 앉어. <웃음> 넌 누구야? 자리 앉어. 누구야? 아, 자리 앉어. 자리 앉어. 리면 벌써 갔어. 하나 손이 네. 개새끼 두들려 갖고 개가 리를 이만. 자기 안쬐 자기 안 줘. 자기 안하라여것도 가물래. 간수는 걸 먹으면 돼. 이거. 남인부리는 어, 네, 사람 있어요. 남동 모리는 사람 있어요. 치7호선이고요 뭐지? 치료는거 나도 치료하는 거지. 나도 치료하하거 나도 어료하 거지. 나는거나나치료하하는거치료하시거하지치지는 거지. 나하하 예, 씨, 씨, 씨. 너 누구야? 어이씨. 씨, 리야 소리 들려. 소리 들려. 소이거 해봐? 나도 가서 이려려려 만져미친리 때려서 거길까 보이 <웃음> 저... 일일이 신고했으니까 네. 사람들 전부 다... 우와, 나 네. 어? 때려면... 대박 안때렸어 야가 가다마